namal two It's adding swipes o m 와이프는 기술입니다. 엄연히 기술이고요. 어... 사실은 대부분이 하고는 있어요. 그거를 인지를 못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약간 공격적으로 느껴지니까 오펜스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룰상에서도 나와있어요. 내 실린더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괜찮은 현실은 약간 저렇게 되지만 막상 활용하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연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. 이건 피바 룰북이고 2020년도 버전입니다. 여기 33.11 조항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. Contacting an opponent with the hands and or arms, the touching of an opponent with the hands in itself not necessarily a foul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팔이랑 손이랑 접촉이 있어도 그거 자체가 파울은 아니라는 소리죠. 접촉하는 거 자체만으로는 파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내 실린더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가 접촉하는 것, 내 손을 사용하는 것은 파울이라고 할수 없습니다. 쉽게 말해서. 써도 된단 소리에요 ok got it